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파파파파 15만 야 도도도 11만 야 이게 지금 근사리가 15만 야 여기 마엘까지 있으면 이거 가능성 있지 않냐? 자, 하이쿠, 반갑습니다. 지금 뭔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는 그 기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떡밥이 떴는데 오늘 기준으로 지금 두 개의 떡밥이 떴습니다. 매일매일 하나씩 떡밥을 더 공개할 것 같거든요.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는 또 다음 떡밥이 떴겠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뇌피셜들 댓글 나눠봐도 좋겠고요. 지금 두개뜬 떡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떡밥에서 가장 많은 기대를 모았던 게 마엘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떡밥에서는 개금이 10개나 모이기 때문에 댓글에서는 이제 마신왕 멜리다, 마신왕 젤드다 막 이런 얘기로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개금이 10개가 모이니까 좀 마엘이 아닐 수도 있다 싶기도 하지만 만약 넷마블이 10개를 말하고자 한게 아니라 개금이 모인다 이거를 그냥 표현한 거면 마엘일 수도 있고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야 내일 떡밥이 뭔지 참 궁금한데 어쨌든 첫 번째 떡밥이 제일 임팩트가 커서일까요? 그래도 마엘일 거라 라는 의견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해 본 덱은 마이리 나왔다면 오늘 일말은 우리는 마엘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건마신종족인데4대천사 마일로 나온다면 여신족이겠죠. 여신족 마엘이라고 가정하고 덱을 한번 내 PC를 돌려보자고. 첫 번째 제가 짜본 덱입니다. 여신족이라고 보고 4대천사 덱인데 마신덱에도 찬드라형이 있듯이 여신족 도발로 하나 세우고 여신족 여신족 이렇게 해가지고 개 난리치는 그런 덱을 한번 구상해봤습니다. 자 놀라웠던 건좀 뭐냐면요. 오 투급 봐봐. 38만 5천이에요. 제 계정 기준. 투급이 되게 높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여기에 만약에 에스타로사가 마엘이다 39만도 바라볼수 있지 않을까? 투급이 예, 일단 상당히 좋을 걸로 보입니다. 이런 스타일로 덱이 나왔으면 자 결제 들어갑니다. 지금은 상상속 덱이지만 자 엑시 마엘이 마엘이 날뛰어야겠지. 그치? 겁나 좋을 거 아냐. 입장에서 도발을 한번 쓸 거고 그죠? 비델리 개성 발동되면서 마엘 스킬이 하나 나가게 되는 거야. 자 이거 우리 마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허합하면서 일단 하나 스킬을 하나 썼으니까 발동. 발똥 대고 한번더 쓰면서 빨똥한번더 되면서 마일 출격! 빠바바뽀 하면서 한명 퇴가닥 죽는 거야 지금은 현실이니까 죽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상상만 해도 즐겁잖아 이 며칠을 어떻게 기다리지? 돌아버리겠네 진짜? 시바바 인마 이러면서 빠바바 하면서 날려버리기습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도발러가, 아신데이한테는 너가 찬드라 형님 이지만 우리한테는 체리엘이 있다. 체리엘 이러다가 또 이거 쓰면 꽤 세잖아. 절삭, 그지? 허도닥 치는 거라, 이렇게. 화화왁 치고요. 이렇게 가는 거야. 후샥! 절삭! 툭툭툭툭! 11만. 나쁘지 않잖아. 빠, 빠, 빠, 빠! 자, 7만. 자, 전체기 좀 셉니다, 이번 거. 뚝, 그덕, 빡! 그닥. 많이 안 세네. 아직 마엘 나오기 전이야. 그냥 형이 지금 쇼 하는 거야. 알겠지? 고생 많다. 한마디 해주면 돼. 알았죠? 야, 이거 마엘, 일로 미칠 것 같아. 빨리 좀 나와봐봐. 마엘이면. 근데 마엘이 아니면 어떡하지? 어머, 깜 마엘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렇게 지워버리네. 마엘이 아니라는 뜻인가? 야, 구스 잘못 찍었어 마엘이 아니야! 두두 때린 거 아니야. 어, 먹고. 저 이거 뭔데? 야, 이 마엘아. 잘 죽었다. 마엘이 아니구나. 아, 자세형과당 추피피에 있었구나. 탁 잡고. 뭐 그동. 가방 가고요. 피델리 궁 하나 만들어읍시다자니궁좀 네, 치나? 안 보자 어느정도 했나 니가? 허허 퐁! 오! 야 임마 잘 친나? 치보세요 한번 우리 오늘 마일덱 어, 하고 있어요 마일덱 아, 아, 아, 형님 예. 와 삼성 반격 1구만 지금쯤 되면 임마도 이제 딜 세거든? 버프 받아가지고 툭툭툭 치고요 툭그툭 하고요 딱딱딱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툭툭툭툭 10만 프로업입니다툭툭툭툭툭 이장히 유력하지 않나 이 친구들 어때요 여러분? 마일이 나왔다면 괜찮지도발로데 상당히 괜찮은데 인마가 그리고 피델리는 뭐 무조건 좋을 것 같고 한번 바꿔볼까? 여신종족도 누구 있어? 타르미엘 일단 기본적으로 타르미엘은 괜찮을 거고 사리엘도 아,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네 한번 해볼게요 저 우리 근사리 근사리는 맹회고요 여신종족 아군에 기본이 증가가 있었구나 좀 약간 유력한데요 딜 찍느러 갈 거면 이렇게 세명 자 이번에 돌려보는 내피셜은 마엘이 마이 전책이겠거야아 어? 그랬을 때 그래서 전책이 3장을 던지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파파파파파 전책이 독독독마엘 독. 전책이 딱 이렇게.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똑바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파파파파 파파 파. 15만 야, 도도도 11. 야 이게 지금 근 사리가 15만, 야, 여기 마엘까지 있으면 이거 가능성 있지 않냐? 야, 괜찮았던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진짜 마엘 대기에서 이 정도 급이 나왔다. 사리엘이 결코 부끄러운 멤버가 아닌데. 자, 마엘아, 어. 잠깐 아까부터 연멜이 마헬 아니라니까 이런 거 아니야? 보세요. <웃음> 잘못 찝으셨어. 왜 마헬이 아니야. 내가 나와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혹시? 마신왕 멜리? 어 근데 진짜 마신왕 멜리가 나오면 제일 좀 이상해지는 게 연멜이 바로 고인대뿐이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마신왕 멜리가 좀 아니지 않나 쪽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것 같고요. 근대로 들어있고 제 죽일 수 있냐? 얘들아, 해봐 자, 파 파파파파 13만 2천 못 죽이겠다 야. 두두두두 아, 다이앤, 역시, 괜히 두대치갖고 차단 당했네. 궁, 좀 참을걸. 단일 절단? 어, 괜찮아. 야 다이앤아, 씹어보세요. 풀피네, 씨. <웃음> 안좋을것 같은데? 아, 치명이 안 터질 수 있잖아, 이러면. 차단이라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다음 우리 궁 준비합니다. 거크당, 잠깐만, 가보자. 빡! 빡! 와, 28만. 지금 이제 버프 떠가지고. 팡! 쇼! 고 야, 치명이 안 터졌대. 마일이 없어서 그래. 우리 마일이, 어머? 힘들어, 힘 힘들어, 와가지고. 좀 살살 좀 씹어봐, 임마. 지금, 형, 지금, 어? 자, 이거 봐라. 형, 지금, 임마.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왜 그래, 형한테? 곤란하게 됐네요. 요게 세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프로이라서다이아한번 잡아보자! 뿍, 쏘는 거안 죽네. 와, 안 죽는 거 아니야? 씹어, 임마. 씹어세요. 뿡. 하하 <웃음> <웃음> 괜찮겠나? 아.. 잠깐만 한 번만 살려줘 엄봐 <웃음> 아니 저 다행히 못 죽이겠다 해나가야,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이래서 마엘이 필요한 거예요 이러니까 천사댁이 힘을 못쓰잖아 여기 한명 누구 추가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넷마블 그것이 바로 마엘일 것이다 자 한번 더 가봅니다 딜봉은좀 근사리가 더 있는 것 같아서 근사리랑 번... 마신댁이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이마신데이랑붙을라면 지금 굉장한 멤버 한 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이길 거야 이거 지금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팍팍팍팍 두도도도 와.. 이 느낌이 아닌 것 같은데? 체리엘, <웃음> 피델리, 마엘 이느낌좀더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차단이라.. 아.. 진 오지게 때리네 진짜 내가 왜 이곳에는 사사하고 있지? <웃음> 야 바로 한번 노래 보자 연매한번 아.. 이게.. 니 가만히 있어 인마 자스가 찌밥 자스가 테스타가 <웃음> 이거 왜 나를 여기다 넣었어 그러니까 뭐 이러겠지만 너 이만 마엘이라고 지금 진짜 맛신데게저 찬드라 형님이 이제 중심을 잡아주듯이 체리엘이더 맞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봐봐 저거 맨날 자빠지고 앉아가지고 자 우리 갑니다 이 셉니다 이거 몇 스택이야? 3스택 밖에 안됐나? 마일그 마일 아닌 저마일 쓰느라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안될것 같아 그니까 러 지금 절마가 여신족일 때아 굉장히 강하지 않았을까 4대 천사일 때 뿜, 와 봤나? 어? 가능하다이? 가능해요? 빡! 차단 당해가지고 음. 차단 아니었으면 이만이 자빠졌다니나 어. 아저저 반격 진짜 겁나 부담스러워 뚱 별들이... 우리 아직 살수 있어요 살수 있어요 우리 자 이걸 한번 뒤집어 볼까요 자어둠하나 추가요 이제 들어갈게요 자 이번엔 차단 아니다 퐁 누가 이 고생을 사서 시켰지? 너무 안 어울린다는 거를 제가 잘 보여드리고 있죠. 마신과 여신 쪽은 상극이다 한 팀이 될수 없다. 그래서, 자, 이 자리를 이렇게 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우리 형님 아니에요. 우리 형님 아니고, 마엘이다. 등급표에 트리플 S급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대체 인물로 생각해보자고요. 어, 마엘이야, 지금 마엘. 우리 형님 아니에요. 마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전체기에, 전체기에, 입맛부터 가야 되겠구나. 그게 낫겠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게. 자 마일이 전체기로 잘 나왔다는 어떤 상상 속의 지금 장면입니다. 아, 파파 요즘 제법 센데 이렇게 하고 마일 갑니다. 빠바바 시고 빠바바 이런 느낌으로 아아 아. 아, 아. 자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계속해서 그시나리오이읽가볼게요저책 위에 마엘도 1인기가 나다니기 있는거야 마일 다니기 마일 다니기 갑니다 이렇게 파팝팝팝와 맨섭다 파, 파, 파, 파, 파. 자 이번 마일그대로 갑니다 골골골 마일의 태양의 힘입니다 어 그러고 보니까 잘했네 마일 태양의 힘 선샤인 내가 얼마나 궁금하면 이러고 놀겠니? <웃음> 너무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서 이러고 놀고 있다 알겠지? 야, 근데 선샤인이니까 기대해볼 만하지 않냐? 약간 이런 느낌? 가능할지도. 그러면서 우리 얼티밋 형님은 같이 있어. 막 애니 고증해 가지고 선샤인 님을 우리 같이 쓸수 없다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제작진들은 그럴 수 있는 분들이셔. 십덕이거든. <웃음>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결투는 여러분들의 상상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마일이 나왔을 때즉 추천이라든지 앞으로의 떡밥 풀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토론의 장이 되어도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Goodbye!